엽기 떡볶이 먹을까? 오늘은 신메뉴 먹어 볼 거야! 함께 먹으면 맛있는 우동사리도 준비해봤지 사운드 오랜만에 엽떡에서 제대로 된 신메뉴가 나온 것 같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엽기떡볶이의 신메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엽기떡볶이에서 어묵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이 새로 나왔대요 아니 이번에 신메뉴로 오징어튀김이 나온다고 해서 원래 엽떡에 오징어튀김이 있지 않았었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보고 알았지? 아! 이거 약간 찹쌀탕수육처럼 찹쌀 오징어튀김을 만들어서 낸 거구나 그래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오늘 2인 엽떡이에요 9,000원짜리 우동살이 맛있다! 자, 이제 튀김을 먹어보죠 일단 어묵 먼저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 음 맛있다. 그냥 되게 익숙하게 잘 어울리고 맛있는 맛. 맛있데요? <웃음> 어, 되게 색다르다 어, 얘는 신메뉴로 인정할만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제가 엽떡에서 뭐 튀김류를 맛있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괜찮아요 근데 우동살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찹쌀 튀김으로 하니까 약간 오징어의 맛이 온전하게 그 향과 맛이 잘 느껴져서 괜찮은 것 같고 튀김도 찹쌀이니까 좀더 약간 쫄깃쫄깃하고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오징어 튀김의 식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지금. 괜찮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엽떡 신메뉴 먹어봤는데요 어묵튀김은 여기 있던 요게 4,000원어치니까 가성비는 좀별로인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다 그리고 오징어튀김은 개당 1,000원인데 충분히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이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